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전우자 9분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종교개혁은 1517년에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종교개자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프로세스탄트, 개신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끊임없이 갱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갱신하기를 멈추게 되면 교회는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개혁의 주체로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대상으로 추락할 것인가 하는 매우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영성과 영향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들이 바로 서고자 하는 진지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노력이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봉사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메시지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메시지를 포기하게 되면 교회는 아무리 선한 행위가 있어도 그것은 사회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의 진정성은 그리고 생명력은 교회가 봉사할 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것은 성도들 간에 봉사하는 것은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이 봉사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봉사는 교회 밖의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섬기기 위한 연습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봉사가 교회의 담장을 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까? 교회가 마치 개토화된 화석화된 집단처럼 딱정벌레라는 벌레를 보시면 그 껍질은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런데 안은 형편없이 단순하고 물로 터졌어요 교회가 마치 딱총벌레 같아 교회 안의 봉사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얘기는 벌써 수십 년째 하고 있지만 새로워지고 있던 증거를 찾기에는 매우 빈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를 저에게 말한다면 저는 공공성의 빈약함 한국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이 지나치게 사적인 차원으로 머물러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공공성이 너무나 취약해진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마치 세상에 많은 이익집단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저 교회의 이익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하나의 이익집단 정도로 보이게 되는 현실이 바로 지금 작금의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개신교의 위기의 본질을 사람들은 개신교 인구가 급격하게 급감하고 있는 데서 찾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신교의 한국교회의 위기는 개신교 신자들의 감소가 아니라 개신교회가 사회 많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배우고 싶어하는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 교회는 영성과 영향력을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한국 교회들도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도 교회가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매우 빈곤한데 이민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불과 6년도 채 안된 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공공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끌어갈 것인가 사실상은 한국 교회가 이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우리만의 리그로 있는 그래서 사실은 개교의 성장 외에는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지 무엇을 열매맺고 있는지 사실은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에타한성기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길을 못 찾겠어요 제 자신의 생각과 실천도 매우 빈곤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 여러 지체들과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사회에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공의 역할들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에한타 섬기는 교회의 봉사가 우리 교회의 이 담장을 뛰어넘어서 이 지역의 한인 사회로 그리고 지역사회로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미국 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설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성령의 은사와 봉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사와 봉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주요한 본문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전서 12장,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베드로 전서 4장 11절 이렇게 네 개의 본문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와 봉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에트란트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에트란트에 는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원하실 수 있게 되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은사적 공동체가 될때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능력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부어주신 이 은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어디로부터 기원하는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는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은사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시기하지도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기프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기쁨과 겸손함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공동체는 그 은사로부터 주어지는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에탄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고 질서있고 자유로운 은사적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작은 울타리 안에 묶이지 않냐고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나는 선한 청주기다라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면 그 은사는 교회의 힘이 아니라 교회의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교회는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은 교회로부터 엄중하게 견책당하고 제지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은사적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은사들은 모두 2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가지는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병고치는 은사, 능력행함, 예언함, 영을 분별함, 방언, 통역. 이렇게 여섯 가지 은사가 초자연적인 은사고, 나머지 열 일곱 가지 은사가 자연적인 은사, 일반적인 은사, 보편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은사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위하는 것, 권위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17가지가 자연적인 은사예요. 제가 성도님들 얼굴을 쭉 보니까 은사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은사가 초자연적인 은사가 6가지고 자연적인 은사가 17가지면 그냥 수학적인 비율로 따져도 우리가 자연적인 은사에세배는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 성도와 교회는 자연적인 은사, 보편적인 은사는 소홀히 하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많은 경우에 초자연적인 은사로 지나치게 편향된 관심을 갖고 그것만이 영적 은사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그분의 뜻에 따라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세요? 저는 기적을 확고하게 믿어 그렇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에서보다 자연적인 현상에서 기적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편향적인 관심을 갖는 건 개인의 영성에도 교회의 영성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능력은 있는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의 인격과 윤리가 현저하게 뒷받침 되지 못해서 교회와 사회에 큰 짐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무수하게 목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갱신할 수 있는 길은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이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편향되게 성령의 은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그보다 더 간절하게 추구하고 얻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담고 아는 일을 위하여 전력으로 질주하시는 사람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잘 아시는 속담대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다들 재주 있으신데요 뭐 굳이 성경 말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속담만 가지고도 그 생각은 틀리시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다 배울 게 있어요 저도 성도님들께 배울 게 많아요 배우면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믿으세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11절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요즘에 젊은이들도 얼마나 우울증에 걸리는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셀프 이스템이 너무 낮아요 셀프 이스템이 너무 낮아 성도 여러분 셀프 이스템이 도대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셀프 이스템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미울 때 있고 남편과 아내가 정말 못 견딜 때 있지만 이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웃음> 시간 안 돼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저를 용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계시진 않아요? <웃음> 저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얼마나 가치있어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용납하지 않으면 같이 신앙사는 참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새삼김이 양육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면요 절 따라 하십시오 교회는 버스가 아니라 보트다 조종경기 성도임 자제들 가운데 조종경기 하는 그 청소년들이 있다그러더라고요 조종경기가 1716년에 영국에서 시작됐고 캠브리치와 옥스퍼드 사이에서는 이 조종 경기가 전통이 돼서 무려 157년 동안 그 경기를 해오고 있답니다 조종 경기도 1인승에서부터 9인승까지 있는데 9인승 경기를 8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9인승 조종 경기에는 제일 앞에 산 사람이 뱃머리에서 뱃머리를 등 뒤로 하고 노를 젓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을 콕스, 키잡이라고 부르고 노를 젓는 여덟 명의 사람을 크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9명이 경제하는데 캠브리치와 옥스퍼드 사이에서는 이 에이트라는 경기로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캠브리치가 81승 대 76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자네들 유학 보낼 때옥스퍼드 대신에 캠브리치로 유학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경기는요 한 사람이라도 노를 젓지 않으면 필패예요 교회는 버스가 아니라 조정경기예요 저는요 버스 타면요 영락없이 줍니다 버스 타면요 그 적당한 반동이 얼마나 제 잠을 도와준지 몰라요 교회는 버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운전하고 성대님들이 다 자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노를 젓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아주 치열한 조정경기 에탄한트성경는 교회는 버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조정경기에 가깝습니까?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웃음> 지난주부터 어떻게 제 마음에 쏙든는 대답만 이렇게 하세요? <웃음> 네, 저는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버스턴에 가면은, 그, 덕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오리 모양으로 돼가지고, 길 위를 가다가 물로도 들어가요. 저는 우리 교가딱 그런 것 같아요. 버스 같기도 하고, 조정경기 같기도 하고,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 전 그렇게 보여주는데요. 성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국하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노를 잡아보지 못했다면, 그래, 내가 에탄타 섬기는 교회 조정선수로서 이제, 한번팔 걷어붙이고 노한번 저어보자 오늘 그 결단 하실 수 있으면 전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상황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노졌는 데서 제외돼도 될 만큼 그렇게 아니란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성님들께서 한 번도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본 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신앙생활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셨다가 잠시 휴식하는 거 필요하지만 사역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역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성숙해진다는 차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봉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장에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외람되지만 소파 so 제 설교가 성도님들께서 들으시고 은혜받는다는 소리를 아직까지는 듣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갈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1년 갑니까? 2년 갑니까? 3년 갑니까? 얼마나 갈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웃음> 엑스피어 오답 많이 가면 한 3년 갈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 안 합니다 봉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너무 이상적인 말씀 너무 저급한 생활 이 갭을 견디지 못하실거예요 성도 여러분 봉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에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절 따라하십시오 사김의 우선성 사역의 필요성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사김이고 사김이 항상 우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4장 11절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교회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교회의 선물이라고 하시네요. 믿으세요? 쓸만한 선물입니까? 고약한 선물입니까? 좋은 선물 됐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그러면 목사와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목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목사라고 번역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만 등장해요. 근데 실제 성경 언어는 토이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목사가 아니라 사실은 목자, 셰퍼드입니다. 목자와 교사를 주셨어요. 목자는 양머리들을 먹이고 양머리들을 지켜요. 양머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이리로부터 지킵니다. 목사는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비진리와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 목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애터한테 섬기는 교회가 많은 교사들 디다스칼로스. 많은 교사들을 배출할 수 있는 산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고 배움은 사람을 멘토리라고 해요 저는 많은 멘토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가령 성경에 보면 은요 모세와 여우스와의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고 엘리아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얼마나 아름다운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좋은 교사 되기 전에 좋은 학생 되십시오. 저는 설교자이기 전에 먼저 학생입니다. 제가 학생 되기를 포기하면 저는 좋은 설교자일 수 없어요. 아주 제가 아주 제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학생활 힘겹게 했지만 정말 목회오면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공부하는 게 좋아졌어요. 목회하면서. 저는 설교자이기 전에 학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학생 되십시오 설교 많이 듣는데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요 인풋이 안 돼요 인풋이 안 되는 학생은 학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시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공개를 일삼다라고 했을 때 우리 번역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6장 4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개를 일삼다라는 말과 말씀 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동사와 명사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동사하다라는 동사가 d i a 네 o n e o 라는 동사인데요. 봉사를 의미하는 명사는 d i a 니 o n i a d i a 아 o n i a d i a o n e o 사도행전 6장 2절에 식탁을 준비하는 것, d i a 네 o n e o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을 전하는 것, d i a 네 o n e o to l o g 말씀을 serve 하는 것, 그것을 diaconia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식탁도 디아코니아요 죄송합니다 육적 양식을 준비하는 식탁도 디아코니아요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 강단도 디아코니아여 모두가 다 봉사합니다 봉사 자체는 경중이 없다는 뜻입니다 강단이나 신교실에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나 봉사 자체는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는 강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는 식탁이 훨씬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탁을 준비하는 일도 디아코니아가 될수 있고 강단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됨님들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대폭 줄여서 증가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은사대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정 6장을 보면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음식을 공개하는 봉사일에 사도들이 시간과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사도들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교회 일곱 집사를 세우고 나는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트한테 성기는 교회가 많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은사대로 섬겨주셔야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한 일에 전념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 경영자가 아니라 교회 목사입니다 성님들께서 얼마만큼 사역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님들 가운데서는 교회 행정이나 구제나 아니면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큰 디렉션을 줄수 있겠지만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훨씬 탁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은사대로 교회 구석구석에 섬겨 주셔야 목회자의 저는 본연의 책무인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본인의 은사대로 섬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경향이 있어요. 큰 봉사를 하고 싶어해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작은 봉사를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자는 큰 봉사와 작은 봉사를 차별하지 않아요. 진정한 봉사자는 큰 봉사도 큰 봉사요. 작은 봉사도 큰 봉사요. 예 성도님들께 봉사의 기회가 올 때마다 차별하지 말고 기꺼이 환영하십시오. 봉사를 할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추구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선은 하나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기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봉사가 기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목회라면서도요 기분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굉장히 힘들게 공고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정신을 타지면서 저의 그 기분이 제 목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봉사가 제 기분을 통제할 수 있게 해서 훈련합니다 이 훈련하십시오 교회에서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찬양팀을 하든 찬양대를 하든 목자로 섬기든 아니면 여한 주방에서 섬기든 어떤 봉사를 하시든지 간에 성도 여러분 탁월함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됨이에요 일관됨을 가지고 사역하십시오 봉사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익은 겸손입니다 사람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게 제일 쉽고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거, 겸손하는 거 제일 어려워요 사람 뒷담화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고요?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좀채 개발하기 어려운 미덕이에요 겸손은 봉사를 통해서 개발이 되는 미덕입니다 윌리엄 로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A, call, a Serious Call to Devote and Holy Life 신실하고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부르심 그 책의 윌리엄 노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들의 종이 되면 스스로를 낮추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낮은 직무를 수행하라 그리하면 겸손은 부지 부식간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참된 성도는 나는 너무 훌륭해서 이런 봉사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중에 썩 기분이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때 우리 가운데 어, 프레드라는 형제, 라이베리에서 온 아프리카 형제가 있었죠. 그 형제가 그 라이베리에 있는 그 에볼라의 위험 가운데 노출된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문을 써 올려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죠. 근데 주중에 이 프레드 형제가 집에서 그날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리틀 프레드,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 이 프레드와 그 아이가 당장 그날 어디에 묵을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프레디 형제가 목장 모임을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요 에스라 목장에 가서 그 목장에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 에스라 목장의 여러 형제 자매들이 카톡방에서 이프레디 형제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계속 이야기 하면서 에스라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처소를 마련해 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급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서 주중에 오아이오로 갔어요 그래서 오아이오에 친구가 한명 있대요 사실은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레드가 텍스트를 보내왔어요 텍스트를 꽤 길게 적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수령했습니다 불과 예배 들어기 직전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38살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제가 10살, 11살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내가 이방인으로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한 가운데 에트한타 섬기는 교회가 나를 진심으로 영접해 주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었으며 내가 옷이 없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울 때에 같이 울어준 참된 교회였습니다 에트한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고 내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된 형제를 애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프레드가 아멘 우리 그 에스라 목장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에스라 목장과 프레드를 격려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봉사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사실은요 프레드가 우리를 섬겨준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 있게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섬긴 것 같지만 사실은 프레드가 우리를 섬겨준 거예요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때때로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그 형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성도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의 기회가 올 때요 놓치지 마세요 버겁도록 섬기십시오 물질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이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가득해져 교회가 이런 일들을 얘기할 것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죠 이러한 미담들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 지역의 한인사회와 지역교회와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 열방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섬김 디아코니아, 봉사의 공동체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보 안에 있는 사역 지원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걸 얘기하니까 꼭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 같아가지고 이 매우 적절치 못하는 순서지만 제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내일 수술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많이들 안 써내주시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교회 음악부 밑에 어린이 합창단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혹시 어린이 합창 지도하실 수 있는 분들 유수관연학단, 시니어 합창단, 70세 이상 되신 형제 자매님들 그 다음에 유소년 축구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코치로 한 명이 영입이 됐는데 두세 분 정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보 기도 사역을 빠뜨렸어요 그 부분도 좀막크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혹시 오늘 적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으셔서 어 앞에 있는 테이블에 다 꽂아 주시면 저희가 수고하고 어 기도가 필요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고 어 좀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장을 통해서 목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는 있지만 실제 같이 일할 부서원들이 미흡해서 올해 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미흡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교회에서 성님들께서 다이나믹하게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잘못 만들어 드린 책임이 목회자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모든 일들에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뭐 매년 좋아질 것이 생각이 되고요. 혹시 여기 안에 캐테고리가 없는 사역을 경험하셨거나 성기시 원하시면 여기에 기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지난 그 수요일에 김석균 성교사님 오셔서 그 장애인 그한 자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는 평생 동안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장애우였어요. 한 번도 자기가 벌어서 헌금 들여본 적이 없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 한 번도 교회를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게 장애를 가진 자매의 고민이었어요 우리도 그만큼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고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이웃에게 있어서 봉사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빙고! 봉사의 기회가 왔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봉사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봉사하셨고 우리를 디아코니아의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연역이 짧아서 열정 있는 성도님들께 보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소한 자나 연로한 자나 할것 없이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풍성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움 나이다. 아멘